오늘은 선암 환경 생태 공원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이쯤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왜 공사 중이야? 아하 이 날을 잘못 골랐구만. 여기가 끝인가 보네 산책로는 끝이 났지만 바로 옆에 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은 뭐하는 건물이지? 건물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이 건물은 서울 물재생체험관 옥상이라고 하는데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산책길도 있네 공원이 생각보다 엄청 크다 오늘은 이렇게 서남환경공원을 둘러봤는데요 공원 크기가 작은 편이 아닌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갖고 잠깐 나들이하러 오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숲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 같습니다